폐잔병의 자기 반성, 그리고 희망. 내가 얼마 전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를 하기 전 그런 몇 떡집을 다닐 때의 이야기다. 우리 떡집에는 당시 남자 직원 다섯 명과나 그리고 아주머니 두명이 주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중에 나의 삼촌인 사장님과 나이가 비슷한 아저씨 두명이 있었는데 이두 분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건 다름 아닌 두분다 도박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그동안의 도박으로 인해 상당량의 돈을 날린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 최소한 내가 떡집을 그만둘 때까지도 그 도박을 한 분은 주로 경마 한 분은 경마와 바다 얘기를 적게나마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아마 지금도 그 도박을 그만두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리라 미어 짐작해본다. 아무튼 그 당시 난 주식을 알게 되면서 장차 내가 이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려면 주식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주식에 심취해 다른 일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시기였다. 나는 잘 선택한 판단이라 여기며 공부를 하고 있을 쯤에서 난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분명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그만한 대가가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고 그 생각은 나의 영혼 불멸의 법칙처럼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던 상태라 나와 다른 그런 도박을 즐기던 그두 분의 행동은 나로선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처럼 여겼다. 난 그런 생각을 생각에 그치지 않고 말로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그럴 때면 그두 분은 나의 주식 자랑의 논지를 또박또박 반박하며 그들이 하고 있는 취미 아닌 취미를 합법화하려 노력했다. 물론 그들의 이야기한 전부 틀렸다는 건 아니다. 분명 수익을 낸 적도 있고 또때로 많은 수익을 가져온 적도 있었기에 그들의 말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엔 분명 한 가지 중요한 맹점이 숨겨져 있다. 그건 바로 그들이 낸그 수익. 그러니까 자신이 걸었던 말이 우승을 한다던가, 아님 여러 대를 돌리던 도박 게임기계가 잭팟을 터트린 그 상황을 다시 만들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경로를 통한 것인지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면 할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난 강하게 맹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런 도박과 주식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그두 분이 거둬들인 수익은 예상 불가능한 것이고, 말 그대로 확률에 의해 어쩌다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랜덤 효과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식은 그런 랜덤 효과가 아닌 일단 한번 수익의 이론이나 그 특징을 정확히 분석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분석 결과에 의해서만 투자를 하게 되면 그두 분이 낸 수익 상황과는 절대로 같을 수 없으며 나의 주식 투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나의 지론이자 결론이었다. 하지만 이는 내가 너무나 어리석고 크나큰 무지함에서 나온 생각이며 판단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깨닫고 있다. 주식 또한 그러한 나의 과거 생각과는 다르게 그두 분이 하던 도박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어쩌면 그두 분보다도 더끈기 힘들고 수익을 내기 힘들 시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나마 내가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와 매매를 하며 수도 없이 깨지고 까이고 차이고 하며 믿긴 점이 주식시장이란 게 만만한 곳이 아니며 절대로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미래 예측을 가미할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란 것 알았던 것만으로도 큰 가르침을 배운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그두 분이 하르던 것도 수익이나 이익이 아닌 희망이었을 것이고 나 또한 어느 순간부터 종목을 매매할 때 가치나 추세를 보기보단 희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결국 오르거나 내릴 수밖에 없는 주식시장에서 그두 분이 행한 것처럼 확률에 의존한 랜덤 효과라고 밖에 볼수 없다. 내가 본격적으로 주식을 하던 시기는 오랜만에 찾아온 정통 하락 국면이었다. 물론 장기 추세대에서 보자면 이는 약간의 조정일 수도 있겠으나 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에 내가 겪은 하락장은 마치 세상이 끝낼 것 같은 그런 공포심과 좌절감만 안겨준 시장이다. 그와 더불어 많은 손실도 보게 된 나로서는 몸도 마음도 다 다친 폐장병이 되어버린 것이다. 몸도 마음도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다. 초심은 잊어버린 지 오래고 주식을 시작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한타짐이다 가고 등도 어디로 언제 사라졌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내가 겪은 시장이 공포와 좌절의 연속이었다. 물론 오랫동안 이 주식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을 경험한 그런 분들에 비하면 난하차는 하루살이 개미에 불과할 정도로 별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찌하면 내가 경험한 시간이 지금 느끼는 고통이니 나로선 지금이 그 누구보다 힘들고 아픈 시간이다. 문제는 알겠으나 해답은 보이지 않는다.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지금으로선 모르겠다. 그 어떤 주식 전문가의 말도 귀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도망치고만 싶다. 하지만 이도 쉬운 게 아니다. 도망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법. 난 그럴 용기도 없는 듯하다. 사면초가 말 그대로 사면초가다. 어딜가도 두렵다. 하지만 죽을 자신이 없으면 살려고 노력하란 말이 있다. 내 네, 차암 유리에. 항상 붙여놓고 다니는 문구이다. 평상시엔 그저 좋은 말이니 하며 붙여놓은 것조차 잊어버리고 다녔으나 요즘 들어 차를 탈 때면 자꾸 보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 읽은 책 내용에 이런 말이 있었다.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답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주위에서 한 가지 희망적인 사건이 있었다. 7월 22일 내 친한 친구 두 명이 정확히 두제수씨들이 비슷한 시각 저녁 8시쯤 둘다 똑같이 딸을 낳았으며 이두 친구의 성도 둘다 이씨이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둘다 내가 똑같은 기저귀를 태어나기 얼마 전에 선물했다는 것이다. 왠지 기분이 이상했다. 좋게 보면 좋게 보인다. 좋게 보자. 저는 소심한 개미입니다. 그냥 농돈벌이 기자금이나 만들자는 식으로 주식시장에 입문한 게한 1년 됩니다. 크게 일치도 크게 벌지도 못했고 그냥 하루하루의 작은 기쁨과 슬픔을 맛보며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소심하긴 했지만 욕심이 없었던 건 분명 아니었지요. 나름대로 교화장도 쌓으면서 출퇴근길 행복한 상상의 날에도 펼치곤 했지요. 한달전 저에겐 작은 큰 변화가 왔습니다. 지인의 특급 정보를 통해 5일 만에 700만원 수익 손절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정확했죠. 1차 목표가에 정확히 손절 로 700만원을 벌고 손절 로 계속 폭락하는 그 종목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찬사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한달전 저의 모습은 무척이나 즐거웠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청사진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려지더군요. 잘 안될 건 알지만 그래도 마냥 희망적이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난생 처음으로 테마주에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단타를 본격적으로 해본 것도 아마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5일 동안 매일 정확히 마이너스 400만원씩 손실을 입었고 금요일 장마감 후 5일동안의 총손실액은 2천만원을넘더군요 5일만에 2천만원이 날라가니 정말 삶이 우울함 그 자체더군요. 그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회사일은 뒷전이었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극도로 피하게 되고 얼굴은 오만 인상 다 쓰고 있고 집에서는 더욱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양문 모르는 와이프는 인상 쓰면서 자는 내 모습에 요즘 일이 힘들어서 그러나 하면서 자기 요즘 왜 그래? 웃지도 않고 말도 안하고 요즘 많이 힘들어? 하면서 잠자리에서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솔직히 날도 더 없고 모든 게다 짜증스럽더군요. 넌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나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면 되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만 들더군요. 와이프의 손이 민망할 정도로 내쳤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고 오만인상을 다쓴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이프가 어제 만취해서 들어왔습니다. 몸을 못 가눌 정도로 그리고 오늘 많이 아프답니다. 사랑받길 좋아하는 와이프가 요즘 극도로 예민해지고 냉정해진 제 모습에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제가 얼마나 한심한 생각들을 해왔는지. 와이프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아니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잊은 최대박을 터뜨리기 위해 돈에 쫓기는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소박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하루하루의 행복한 삶의 순간, 인생에 있어서 가족에 있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지더군요. 이 마음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지난 한 달간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비록 2천만원이라는큰 돈은 잃었지만, 나름대로 인생에 있어서 작지만 큰 교훈을 얻은 듯하여 마음의 평정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